웬일이니 아이고 이게 잘 갈라나 모르겠다 그래 내가 이 여자분이라 그러면 이분하고 결혼 안 하고 싶었을 텐데 <웃음> 그래서 둘이 좀 부딪혀야 돼 많이 이번에 TV에 나와서 쓰러졌어요 트러블이 항상 좀씩은 있어 신랑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사람 가만히 못 있을 거야 또 쉽게 또 여자분이 이용 같은 건 <웃음> 안녕하세요 성남의 다견부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궁학을가서왔는데한번 봐주세요. 어, 나이치면 왜 이렇게 많이 나? 이분들 결혼한다고? 결혼했습니다. 했어요? 네. 헉, 웬일이니. 원래이 남자분은 일부 종살못 해야 돼. 원래는 사주가. 진짜요? 이분 자체는 끼가 많은 사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냐. 아이고, 해명해 보니까 아이고 이게 잘 갈라나 모르겠다 그래 이분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일부이부삼부 종사야 한다말이 남자분이 그런 사주를 갖고 있잖아 사주 자체가 그 여자분도 잘못하면 일부 종사 못하라는 사주야 고집이 만만치 않아 얘도 어떻게 보면 고집은 여자애가 더세 아, 남자보다요? 더세 고집이 은근히 자기 똥고집이 있어 여자분이 두 분이 지금 만나서 잘 살고는 있겠지만은 조금 여자랑 이분, 이분은 가둬놓으면 안돼 남자분 막 사업을 하던 뭐를 하던 돌아다니면 살아야 돼. 막 그냥 뭐 외국으로 뭐 어디로 다 돌아다니면 살아야 되는 사주고 여자분은 고지식해가 고지식한 사주야 고집은 세 자기만 알아달라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 나랏밥을 먹고 살든지 공무원 같은거나 누군가 가르키고 이런 거 살든지 뭐 선생이나 이런 거 됐으면 좋았을 건데 두 분이 결혼을 했단잘 갈라나 글 쎄. 올해 이분들이 뭐 트러블이나 뭐 이런 것좀 트러블이 항상 조금씩은 있어 근데 남자분은 좀 저기에다 밖을 돌고 들어오면 괜찮아 근데 여자분들은 내, 여자분은 좀 내성적이라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치는 형국이거든 그래서 둘이 좀 부딪혀야 돼 많이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올 수준 내년 수준 좀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식 이게 또 여자분이 이혼 같은 건안할 거라 뭐. 이분들 둘이 같이 일을 하면 어때요? 일을 해도 남자를 배려를 하고 일을 해야 돼. 여자가 자기가 통째를 맡을 생각하고 해야 돼. 남자분은 그냥 돌아다니게 냅두고 당신이 직접 수, 혼자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란 분이랑 같이 어겨놓고있으라 그러면 은 아. 왜냐면 남편은 내가 그러잖아 밖으로 돌아다닌다. 108염주로 팔통도 아니라는 사주가 있어 가만히 있으면 좀 쓰신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게 말이 좋단 말이야. 원래 말로 먹고 살아야 돼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응막이 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주란 말이야 근데 여자분은 그렇지 않거든. 선생님 말씀대로 남자분이 말을 엄청 잘해요. 엄청 잘해. 말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잖아. 이 여자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자기 주장이 있고 고집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고 애교가 많은 사주도 아니야. 근데 남자한테 복종은 잘해 자기 식구한테 복종은 잘하는 사주란 말이야 나이가 조금 어려서 그렇지 또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그런 것도 있어 신랑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사람 가만히 못 있을 거야 내걸 뭔가를 해야 될 거야 아마 오래 뭔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좋음이 쓰실걸 누군지 말씀드리고 그러면 조금 더실해할게요 네, 예, 예. 남자분은 가수였던 임창정씨고 여자분은 서하연 씨라고 그분은 일반인이세요 근데 요즘에 TV 프로그램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응. 선생님 말씀대로 그 남자분이 막 사업을 해요 근데 막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여자분이 옆에서 케어를 하는 스타일이거 그렇게 해야 돼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 이분이 케어를 하지 않으면 항상 돈이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TV에 나와서 여자분이 힘들었나봐요. 좀 쓰러졌어요. <웃음> 그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는 정말 사랑해서 응응. 음, 음. 왜냐면 이,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기 식구밖에 모르잖아. 식구가 우선인 사람이거든, 이분. 사이다 보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이 남자가 이겨주잖아. 그러니또 거기에 또뭐 재밌게 할 때도 재밌게 해주고 막 그냥 세상이다줄것 같이 약간 품기도 있다 그러면 사업적인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음. 그 가수를 좀 키우고 있어요 음. 그게 사업적으로 좀잘 될까요? 근데 원래는 올해부터는 운이 좀 들어와 있어 그동안은 안 됐을 거야 아마 힘들었을 거야 돈도 많이 없애고 고력도 많이 갖고 근데 올 가을부터는 내가 실속을 차리라는 운이 들어와 있잖아 이 사람은 옆에 사람이 많아서 좋아 또왜 그러냐면 그 정도로 그만큼 베풀었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이 좋으니까 또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100% 믿지는 않지만 은 그래도 좋아해 그래서 사람이 많아서 나쁘지는 않아요 이 여자분이 정말 이미지가 진짜 좋은 상태예요 왜냐면 임창정 씨는 심지어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녀분을 자기 친 자식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키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이분한테 좋은 게 있던 거야 내가 이 여자분이라 그러면 이분하고 결혼 안 하고 싶었을 텐데 <웃음> 왜냐면 일부 정사안한 거는 요즘에 승이 아니야 아, 그렇죠. 하지만 남의 새끼 키우는 건 쉽지 않거든 솔직히 얘기해서 아, 아, 아, 아. 그러니까그리고 약간 한량기가 있단 말이에 이분이 서아인 씨가 이제 좀 힘들고 지친 모습을 보고 되게 안타까워하세요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 그거를 이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체력이 아직 건강한 체력이 아니어서 그래 나한테 조금 익숙이 돼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천육 때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건강해진 것 같아 활동을 하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고비야 이제 처음 시작하고 이렇게 가는 거라 힘들지만 좀 지나면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두 분이 이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이 여자분이 마음을 내려놔야 돼. 아들 하나 더키운다 생각하고 사셔야 돼. 지금 자녀가 다섯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또 아들 하나 키운다고 생각해야 돼. 진짜 충격적인 거는 임창격 씨가 자녀를 한명더 낳고 싶어해요. 근데 여자 날 수는 있어. 이 여자가 아마 날라고 할까? 글쎄 여자가 지금 굳이 날까 이런 생각은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왜냐면 그 애들하고도 잘 맞아 이여자 되게 잘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은 없어도 되고 애들만 애들한테 정이더 많이 들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더못 가고 있을 거야 뭐. 가고 싶어도 애들들이안갈 수도 있어 <웃음> 어렵게 결혼한 만큼 좀잘 살았으면 좋겠지 잘 살았으면 좋겠지 만 뭐. 근데 애들들이잘 살수도 있어 애들을 너무 좋아하고 애들하고 을 합의가 너무 잘 들어 그렇기 때문에 남편보다는 애들을 더 저게 하는 편이라 괜찮다 그래요